프리랜서 아나운서 김용필이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직장부 비조 참가자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용필이 출연했다. 김용필은 현재 방송 중인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 직장부 비조 참작가로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필은 마스터 예심 3위인 미에 올랐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약 중인 김용필은 프리랜서 앵커로 있다 보니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시즌1 때 주변에서 접수해보라고 했는데 참마 못해서 아쉬움이 컸다. 시즌2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후회할 것 같아서 지원했다. 라고 전했다. 이에 김성준은 앵커석에서 내려오라는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했고 김용필은 방송 20년 동안 원없이 했고 노래에 대한 미련이 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 라고 답했다. 이후 김용필은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를 선곡했고 진한 감성을 전하며 오라트를 받았다. 진성은 나도 모르게 기립해서 박수를 칠 정도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예쁘다.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거의 탑10 안에 들수 있는 실력이다 라고 평했다. 장윤정은 애매한 재능이 사람을 망치기도 한다. 처음에 기타 소리 나올 때부터 이미 집중이 됐다. 서 있는 자세가 이미 베테랑 가수 같았다. 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첫 소절부터 노래로 테크를 걸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활동가수 중에 비슷한 사람이 전혀 없다. 한 단어로 독보적이다 라고 극찬했다. 이후 사직서를 쓰셔야 될것 같다. 사표 내는 아나운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며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모든 참가자들의 무대가 종료된 이후 자세가... 김용필은 미스터 트로트 마스터 예심 3위인 미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김용필은 올해 49세로 mbn 경제방송 진행 등 다양한 독보적이다. 활동을 해왔다. 김용필은 소비자의 눈 블랙박스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mbc 파워 매거진 생방송 오늘 아침 아주 특별한 아침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